자, 오랜만에 맥추리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이건 맥추리 농장에서 10마리 만원, 한 바구니 10마리 만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지금 씻어서 맥주에 지금 살짝 담가놨어요. 맥주에 담가놓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이따 구우면은 좀, 좀 살도 좀 부드럽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채, 예, 네, 활력을 넣어줍니다, 토치로. 자, 그리고 여기 메추리를, 네, 맥주에 담궈놨다가, 네, 좀더 구워줄 거예요. 아, 소금이랑 후추 간은 좀 미리 조금 했고, 네, 이 상태에서 바로 좀 구우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 저희 시골집 창고 쪽인데 여기는 이제 그 황토방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개조를 시킬 거예요. 근데 제가 앞으로 시골집 오면은 어좀 자주 쓸 <웃음>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자, 며칠이 맛있게 구워봅시다. 아, 그 은은한 숯에다가 크, 이제 맥주 잘 묵힌 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오 지금 좀 익고 있어요. 제가 지금 타지 않게 잘 확인해 주면서, 어우 등은 벌써부터 지금 싹싹싹 익으려고 그러네 지금 맥주리는 아. 이렇게 혹시나 숯불에 굳게 되시면 구운 즉시 바로 드시는게 좋아요 이게 조금 식거나 그러면 뻣뻣해져가지고 맛이 없어요 네. 맥주에 다, 이렇게 다, 좀 담궈놔도 좀 뻣뻣해질 수가 있으니까 아 지금 여기 문 창문 열어놨더니 바람이 싹 오면서 통과되면서 숱이 지금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네요 아 여기 명당인데 완전 나 여기서 방송 좀 해야겠는데 라이브도 좀 하면서 여기서 <웃음> 전에는 예전에 매추디 찍을 때 우리 엄니가 너나코 어, 먹은 미역국 토하고 싶다 했는데 너나코 미역국 먹은 것을 토하고 싶다 <웃음> 지금은 야 보세요 여러분들 에? 묵은지에다가 소주도 이렇게 딱 갖다 줍니다 아 엄니한테 아주 직업적으로 인정을 받았죠 예. 그제아요 그제라 예. 응뭐이시다이그 여기 좀 빠져나가라고 연기 좀. 어, 응? 한 마리 맛이나 좀보시오 아, 저끝는가 보려고. 맨... <웃음> 맨... <웃음> 맨... 맨... 야, 지금 어, 뒤집었는데 모양이 오. 지금 저 우리 와이프가 맨 처음에 살짝 살빨갛을때 봤을 때는 어우 징그러워하다가 지금 살짝 구워진 거 보니까 어 대박이다 이러네 지금. 아 여러분 진짜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구워도 주십니다. 아따 그럼 요 아주 하, 아주 아름답게 너무 잘 굽고 말. 소뚜껑 언제데몇 년이냐? 아 그러지 소뚜껑을 갖다가 이 소똑한온전이 사실입니다. 아, 그러지. 뭐 보고 소 솥둥 움전이나 한가 근데. 그거에서 밤시러 석당이 늘었다 다다 하는 거 보고 소쩍금 움전이나 가는데. 는 옛날에는 가마솥 늘었지만 요즘은 압력솥 늘었다 다다 한 게. 오케이, 오케 음. 아. 자, 맛있게 다 익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그냥 예.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이거 와, 우리 엄니가 밑간 예대로 주셨네. 짭짤 달달하면서. 음! 어, 맥주에 향도 은은하게 좀 난다. 음! 음. 맛있게 잘 익은 우리 엄니의 묵은지, 아. 와, 김치가 지금 얼마나 시원하냐면 탄산인 줄 알았어요, 순간. 와. 저번 매출 영상엔 소주가 없었죠. 소주. 와, 사사. 으아. 음. 맥주 당근이 확실히 훨씬 연한 것 같아요. 다리 <웃음> 귀엽죠? <웃음> 아, 불 앞이라 좀 얼굴이 좀 화끈거리네. 아... 이거는 이렇게 좀 바짝 해가지고 잘 구워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뼈까지 다 씹어 먹어도 뼈도 잘 으깨지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진짜 아 으이, 다리 부러졌다. h o 사 hot hot hot hot hot hot hot 음~~ 메추리 맛이 궁금하신 분들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어떤 고기가 없어아하냐 약간 비둘기? 그리고 참새? 그 약간 중간, 여, 중간 영역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안먹어봤어둘다안 먹어봤으면 이제 매출을 먹어봐야지 <웃음> 나 진짜 모르는 거야 진짜 <웃음> 자, 자자 강남대 소주 마시는 방법. 음. 먹을 것 같지 않죠? 그래. 그게 100% 될 때까지 뭐라 하지? 잠깐만이라, 촬영하고 있으니까. <웃음> 미안해. 미안. 미안해. <웃음> <웃음> 예. 네. 예, 네, 갖고 왔을 응, 예, 갖고 왔어. 아, 방금 못 꺾었다. 아, 하이. 고기만만 한번 볼까요? 고기만 해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저랑 식성 비슷하신 분들은 약간 감질 날수 있어요. 조금 조금만 잘 뜯어 먹다가 가 음. 자자! 조금 물기가 빠지니까 조금 더 오래 씹긴 해야되네요 음. 퍽퍽할 때는 물기 적을 때 소주로 물기를 맞춰주고 자, 여러분 저 지는 해를 아 지금 저기 지고 있는 해를 조명 삼아 아 선셋이 되고 있는데 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어, 시골집에서 잘 먹어 봤습니다 아,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